일본어 도모가 있습니다.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되는데 이티제의 뚝딱 또한 다양하게 활용됩니다. 예, 당황해서 사고가 일시 정지됐을 때 이티제는 변수가 발생하면 사고회로가 잠시 정지됩니다. 만약 상대방이 이티제에게 기습 뽀뽀를 하면 이티제는 후속 행동을 고민하느라 멈춰버립니다. 여기서 사회화된 이티제는 이전 학습 내용을 토대로 쓸탄 아이컨택, 뽀뽀 또는 기가를 선택합니다. 이 너무 기쁘고 좋은 나머지 감정표현이 어려울 때 서프라이즈로 이티제를 놀라게 했다면 이티제 기분이 너무 좋아서 오히려 감정표현에 제동이 걸립니다. 조금 긴장이 풀린 후부터 나사 풀린 로봇의 모습을 보여줍니다. 상갑작스러운 상황 변화로 인해 마음이 얼었을 때 이번 사례와 반대로 의심, 체념 등의 감정을 갖고 외칠 수 있습니다. 이땐 한없이 차가운 모습을 보여주며 사건의 진상, 원인 등을 조사합니다. 안 좋은 상황에서 언급됐으므로 지금은 단서를 못 찾았지만 반드시 찾겠다는 일념으로 임합니다. 뚝딱 대처법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. <목소리도>